이런 쇼츠 영상들은 외국 분들이 보기 좋아요 왜냐면은 자막 한글이 없고 그 다음에 영상만 있잖아요 제목을 지을 때 가장 싫었다고 좋아지는 영상해 가지고 영어로 같이 쓰시면 은 외국 분들이 분명 히 보실 겁니다 쇼츠 영상 같은 경우는 노출을 일반 영상에 비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주는 경향이 있어요 썸네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목을 잘 지으셔야 돼요 쇼츠 영상은 제목이 중요합니다 긴 영상 같은 경우는 일반 영상은 썸네일이 진짜 중요하고요 쇼츠 영상도 중요하고 일반 편집 영상도 되게 중요해요 쇼츠 영상 같은 경우 노출을 더 많이 시켜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채널을 홍보할 수가 있는 거죠 쇼츠 영상으로 채널을 홍보하고 일반 편집 영상으로 구독자를 모으는 겁니다 일반 편집 영상은 썸네일이 중요하고 쇼츠 영상은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업로드 시간대를 외국 분들이 볼수 있는 시간대를 검색을 해서 연구해서 올리시고 나레이션도 더빙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더빙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됩니다 타임캐스트라고 이프로그램 이용하면 더빙을 대신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